상대입니다. 금일은 암남공원 아직 정경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아..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낚시를 해야 되는지 뭐 일단은 여기 지금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정경이 사이즈가 지금 정경이 사이즈가 이만해요. 대충 한 25? 또포인트에서 25면 아주 훌륭하죠 사이즈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오늘 먹방도 있으니까는 일단 여기서 조금 마리수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먹방 하나 합치도록 하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북구다에서 나온 폰토스 아제 메바르 MJ682 올락아징 로드고요. 일은 바낙스 로탄 천분입니다. 라인은 아미고, 아미고 합사 0 4 5고요쇼코리드는 0.85 가본입니다. 어, 앞전에 호래기 갔다가 제가 릴을 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계속 쓰고 있고, 지그에드는 지금 밥바람 때문에 3g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웜은 아직 전혀 못. 바람바람 한마리만 잡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 철수하십니다 영상 찍기 전에는 3g으로 장타 치니까 표층에 떠 있었어요. 전경이들이. 근데 지금은 노을이서 다른 데로 빠졌는지 입질이 잠깐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뜻밖의 올백머리, 올백머리. 캐스팅 두번 정도 더 해보고 강소를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먹방하기엔 남는 공원 많은 곳이 없는데. 어, 방금 툭 쳤는데 라인 올라탔나? 맞바람에 합산은 엄청 취약합니다 SL 라인 다 하... 그어마 있어서 장타쳤을 건데 한 마리만. <웃음> 영상에 한 마리만. 잠깐 피딩이 있었는데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 오. 와, 이 정도면 태풍인데, 태풍. 와, 큰일이네. 조금 가라앉히겠습니다. 지금 합사 때문에 라인이 날려가지고. 와... 캐스팅하고 금방 앞으로 와버리네 방송 장비 세팅하자마자 바람이 터져가지고 오늘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안그러면 그냥 소장을 해야 될지 원래 이... 아직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특정 마녀들만 하는 장르라서 그리고 찌낚시 하는 분들에게는 자보 자보 지급받는 어종인데이아직 네.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매년 티포에서 대회를 열 만큼 아증이란 장르가 많이 커졌는데 왜 유튜브에서는 그닥 인기가 없는지 여기서 낚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와! 바람! 나중에 영상에 바람 소리가 얼마나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바람! 바람! 뭐 이정도면은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요거 일단은 심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있는게 있어 <목소리도> 대충 했더만 옷안되는 변경이 회 김밥을 제가 일단 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을 찍어서 밥을 좀더깎 일단 소주. 아니, 내아버